방화를 저지를까 했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 어차피 방화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수 있었다. 널브러져 있던 술병으로 내리쳤다. 스패너를 꺼낼 여유가 없었지. 지가 맨날 끼고 살던 술병이랑 같이 가서 행복할 거다. 너 나가면 뭐할 거냐? 두부 먹을 건데요. 구라고 게임 할 거. 크크. 어린 놈 같으니 아빠를 죽였다며 게임 비낼 돈은 있냐? 남은 재산 있겠죠. <목소리도> 게임으로 돈 벌기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몰라요. 아저씨들은 뭐할 건데요. 나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나가면 게임 한판 하자. 범죄자들이 또 범죄나 저지르겠지 뭐. 확실히 범죄 이력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을 것이다.